네 반갑습니다 서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28일 목요일 이었습니다 <웃음> 위클 옵션 만일 이었죠 어, 만일 분석을 에, 네, 간단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 10시 에, 3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어, <웃음> 콜에서 또 환탕을 해 먹었어요. 자,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 이게, 이게 녹색이 60일 선입니다. 그래서, 어, 윗꼬리가 부딪히면서 내려왔죠. 내려온 게 하나, 둘, 셋, 넷, 4일 정도 내려왔다가, 예, 또, 하루 이제, 이렇게 양봉이 떴습니다 5일선을 지금 돌파를 해 버렸죠 5일선이 3 4 9 6원 인데 이걸 돌파를 하니까 양봉이 돼버렸습니다 자, 5일선하고 10일선하고 21선이 역별입니다 그죠 사람 심리는 이렇게 양봉으로 뜨고 이러면 공포스럽습니다 그죠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올라가기가 힘들죠 부딪히고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잘 가봐야 21선까지 가겠죠. 3 5 6점이 356이 21선인데 356, 그죠? 356뭐이 정도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은봉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은봉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위클리옵션 만길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겼죠. 어제 어제 외국인들이 푼매도를 어, 했잖아요 그죠 어제 44억 매도하고 오늘도 뭐 22억 매도하면서 푼매도 하니까 결국 은 상방이었죠 코론 도 매수하고 29억 또 36억 선물도 매수 방향이었고 그래서 다 이게 단기 포지션이죠 선물하고 옵션 방향은 단기 포지션이고, 장기 포지션은 주식이죠.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치고 떠납니다. 이 시장을. 그러면 누가 이 시장을 바칩니까? 기관들이 바치죠. 연기금하고, 투자신탁, 뭐, 금융투자인데, 3개 두 채. 투신이 바치죠. 그죠? 1 2 20억, 1220억, 2억을 매수를 하고 연기금에서 오늘 1153억을 매수하면서 받쳤습니다받치면서 일시적으로 올리죠. 이제 매도 세력이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쳐버렸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뭐 팔았는데 결국은 이 반등한 것은 결국은 또 원위치됩니다. 이 저점이 또 무너져요. 344.05 월요일날 무너질 것 같아요. 자, 큰 흐름을 보시고 이 장을 봐야지, 단기 이런, 뭐, 오분봉 차트라든가 이런 거는 큰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큰 흐름을 일봉 차트로 보시면 역별 상태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떴을 때는 저로의 푸드옵션을 매수하는 탐이다 이거죠 오늘은 위클 옵션 만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하락했을 때 푸스에서 한탕해 먹고 또 올라갔을 때 콜에서 한탕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꼭이 만길날 이렇게 해 먹습니다 1차 목표는 340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에이, 아무쪼록 우울장에도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언봉이 계속해서 이제 크게 발생이 될 것이고 오늘은 위클리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위클리 콜옵션 347.5짜리가 오늘 저가가 0.26이었는데 만기 종가 부근에서 2시, 3시 20분 그때 가격이 2.50이었어요. 거의 10배가 터졌어요. 이게 오늘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종목 이게 이 0.26은 9시 30분에 발생되었습니다. 9시 30분. 자, 347.5짜리가 347.5 위클리 347.5. 콜이죠. 위클리 347.5 요 콜. 여게 이제 9시. 최저가는 뭐 10시 반이었네 그죠 10시 반경에 최저가였고 0.16이었고 예, 이것이 이렇게 올라쳤습니다 시가를 치고 또 붕괴되었다가 막판 2시 반부터 예, 이렇게 올라쳤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예, 9시 반이 양매수하는 저호의 시점이란 걸 아실 수, 이렇게 막 폭락했을 때 오히려 양미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위클 없이 만길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 이, 이 현상대로 투자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외국인들 은 오늘, 음 오늘 선물을, 그죠? 선물을 뭐 9시, 10시, 15분까지 4,400억을 매도 쳤어요. 꼭 하락하는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런데 내려왔다가,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음, 9시 반부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쳐버렸는데 계속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했죠. 그죠? 10시 10분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가 11시부터 막 올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콜옵션은 매수하고 있었죠 그죠? 푸드옵션은 예, 매도하고 있었고 요즘 이게 옵션방향이 가장 지금, 지금은 지금이 옵션방향대로 장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방향대로 그죠 그 다음에 위클리옵션방향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위클리옵션 이 방향이 맞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은 다 상방이었죠 콜은 36억 매수 풋은 22억 매도하면서 방향은 상방이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보면 연기금하고 투자신탁 여기서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올라쳤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다 내려갑니다 이거.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이 저로의 푸드옵션 예, 매수하는 저로의 날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양봉일때 푸드옵션 예, 매수해서 쭉 끌고 가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승할 때마다 포도옵션 매수해서 340포인트까지 쭉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르지 않는 투자는 없죠. 아무쪼록 마틴 매매 활용해서 소액 투자로 하면서 쭉 끌고 가는 전략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멤버십 배운용으로 또 제작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